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주신 고객님 오늘도 어김없이 시스루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객님의 모발은 숱이 많고 많이 뜨는 모발이세요 그래서 지금 다운펌으로 먼저 작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앞머리 쪽에는 반곱슬기가 있어서 자연스러운 컬감을 내기 위해 앞머리 쪽과 뒤통수 있는 볼륨은 볼륨 매직을 진행할 겁니다 볼륨 매직은 살짝 반곱슬기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직모이신 고객님들은 아이롱펌이나 일반 로트파마로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볼륨 매직이 진행될 부분에 약을 도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운펌 약은 볼륨 매직이나 기본 열펌에 들어가는 약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에 따른 농도를 제조해서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바르는 다운펌 약재보다 농도를 살짝 옅게 해서 묽은 타입으로 바르는 중입니다. 뒤통수 볼륨도 가장 중요하죠?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 약을 발라줄 겁니다. 파마는 커트로 손댈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낼지 결과물을 상상하면서 약을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약을 바르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고객님이 손질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흐름을 잡아 드려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구간을 나눠서 정확하게 발라주고 있는 중입니다 볼륨이 들어갈 공간과 볼륨을 죽일 다운펌할 공간을 분리시켜서 약이 꼼꼼하게 잘 발려졌는지 세심하게 한번더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을 바르고 약 20분 정도 방치를 한 뒤에 테스트를 본 다음 약재를 헹구고 나온 상태입니다. 시스루펌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서 앞머리 쪽 볼륨 매직을 진행할 거고요. 진행하는 과정 한번 보실게요. 이전과 비교 한번 해볼게요. 광곱슬모발 고객님들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시스루펌을 원하신다면 볼륨 매직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시스루펌 손질은 따로 관리하실 게 없답니다. 그냥 털어서 말려만 주세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